네, 네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부. 안녕하세요. 제대로 해야지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. 네, 나 이름은 부부입니다. 손, 손, 손, 손 주세요. 그렇지, 그렇지. 자 이름이 무엇이죠? 불 나이는 세살 반입니다. 입종 불 되게 건강하게 습니다 얼굴 주위에 주위 털이 없죠. 털이 없고 이게 하모이드의 특징입니다. 지금 이 친구 경우는 한70 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음, 야, 70 파운드 정도 되고, 안녕하세요. 제대로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대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예쁜 강아지랍니다. 어? i h a t w h o Why? w No, Why? Why? Why? w h o w h i Why? Why? Why? Why? Why? Why? w h i Why? w h i Why? y h y Why? Why? h i Why? y h y Why? Why? h i Why? Why? h y Why? Why? Why? w h o y y Why? Why? Why? Why? y w 반대쪽으로 스핀. 아우 뉴슈가 걸려서 안됩니다. 스피. Good job, good boy. Nice, good 아, 또나 눈을 가지고 있어요. 야우이 위치는. I don't know. s Stay. Stay. Wait. Wait. 손 넷, 빠 아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What was it? Oh y h y h y o y e h e h e h e h e u e n g o u a o b u b o b a b u b b a